그... 소연 선생님 딴 학교 간다더라 뭐? 그 선생님 학교에서 안 좋은 소문도 이미 퍼져있고 네 어제 그일 까지 혼자 책임진다 카다가 학교 측에서 그냥 다른 학교로 보낸다 카더라 오늘이 마지막 카대 얼른 가봐라 선생님...선생님... 선생님. <웃음> 내가 지금 뛰고 있잖아... <웃음> 선생님! 아 s 깜짝아! y 뭐야! n s i g n y s o n 민수 g n y Sonsigny, s o n s i g n 하, 선생님 민수? 거기서 뭐 하니? 어? 선생님? 다른 학교로 간다는 거 진짜예요? 어...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었어 하, 죄송해요 선생님 괜히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웃음> 아니야 민수야 이건 선생님의 선택이었어 네가 미안하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꼭 가. 알았지? 선생님. 선생님. 조, 존. <웃음> 괜찮아, 민수야. 방식은 잘못되었어도 네가 날 생각해줘서 한 행동이잖아? 선생님도 똑같은 거야. 스, 선생님. 아, 맞다. 민수야, 여기 선생님 핸드폰 번호야. 나중에 혹시 서울에 올일 있으면 연락해 선생님이 밥 사줄게 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그리고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어? 뭔데? 어... 어... 어 저... 저... 서, 선생님을... 마, 많이... 저... 저... 조... 어... 민수야 선생님 택시 와서 가야 돼 나중에 연락 꼭해 그렇게 선생님은 서울로 떠났고 허무하게 끝났다고 생각된 첫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반갑다. 너네들의 새로운 선생님이야. 다들 안녕. 수능도 첫사랑도 둘다 잡지 못했지만 얼마 안 했다 선생님에게 있었던 소문이 결국 호소문인 게 어떤 걸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논란의 선상에 있던 유부남이었던 남자 선생님이 소영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찝적된 것이었고 소윤 선생님은 대충 비만맞만 쳐준 것이었죠 하... 모든 걸 잃었다 뭐? 민수야? 아, 답다 야야야야 야, 야. 그 소문도 진짜 아니었는데 소윤 쌤만 서울로 가게 됐네 하, 하, 민수야 힘좀 내라 응? 힘이 안 나네 그래도 힘좀 내봐 내가 방법을 생각해볼게 하.. 방법이 없다.. 용식아.. 음.. 있을 것 같은데.. 어! 생각해보니 니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면 그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공부도 첫사랑도 자꾸 일석이조 아이가! 어? 진짜? 진짜 그렇네? 어? 니네 천재가? 그런듯.. 하.. 서울에 있는 대학교면 근데 많이 힘든 거 아니가? 당연하지. 니네 같은 머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됨. 뭐? 음, 아니다. 민수야. 음. 나 결심했다. م, 뭘? 저 재수할 겁니다. <웃음> 뭐 뭐라고? 재수요. <웃음> <웃음> 니, 니가? 어디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 재수를 하는데? <웃음> 서울대요. 헛소하하지 <웃음> 어, 마라. 아무튼 그런줄 아세요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저 앞으로 공부만 할거니까네가 응. <웃음> 퍽이나 f 다 <포기다> 가겠다 <웃음> 좋아,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재수를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만큼 뒤처진 저는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그리고 똥 싸는 시간마저 줄여가며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민수야! 나와서 밥 물어! 민수야! 아이고 밥 가져왔다. 물어 민수야! 엄마 아 전부턴 그냥 비빔밥으로 주세요 뭐? 반찬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냥 다쓱 가서 주세요 아이고 임병하네 알겠다 민수 민수 나왔다 너야 하나밖에 없는 친구 바로 영식 어 음? 음 어... 어, 알았다 갈게 음, 미안 음... 음!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만 하고 드디어. 수능 날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 파이팅 너잘할수 있어! 긴장하지 말고! 알겠지? 이번에는 꼭 서울대 가는 거다! 다녀올게요, 엄마. 파이팅! 우리 민수 파이팅! 좋았어. 지금부터야! 집중! 보인다! 보여! 모든 정답들이! 오오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저접어가어어가나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놀놀놀람> <놀놀람> 1등 그? 어, <웃음> 어, <웃음> 나... 그리스 아, 아, 슬 아, 어? 진짜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저는 서울대에 합격하였고 서울에서 자취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그래 민수야 가면 꼭 전화하거래 네 어머니 종종 내려올게요 가요 그래 아들 <웃음> 조심해서 가렴 드디어 서울에 가는구나